예, 안녕하십니까. 자, 계속해서 치수, 디멘션하고 치수 속성, 디멘션 그러니까 프로프티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할프 디멘션, 뭐 반쪽짜리 치수라고 봐야겠죠. 자, 요런 식으로 치수를 기입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요. 원과 원 사이에 치수 기입하실 때 앵크 포인트를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앞에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죠. 특히, 이제, 컨트롤, 옵션에 들어가지 않고도, 우클릭해서 하지 않고도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도 할수 있다는 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치수를 기준으로 해서 앞, 뒤, 위, 아래에다가 문자를 기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치수 속성에 들어가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어, 옵션에서 매니퓨레이터 있죠? 이거를 켜놓고 작업하시면 좀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치수선을 건넌 이 디멘션 스쿼어 옵션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요. 기준치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각형을 치시죠. 절대치수에 대해서. 그래서 디멘션 프레임 옵션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기능사 시험이나 산업기사 시험 보시다 보면 그 치수에다가 이렇게 백그라운드를 배경색으로 많이 해 놓으시죠. 카티아이스도 그런 옵션이 있습니다. 블랭크 백그라운드 해가지고, no, aerial fill, aerial f i l and geometry가 있는데 이게 차이점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그 외에도 뭐 다양하게 있는데 자, 일단은 이번 강좌에서는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제파일 남자어 보죠 실습자료에 보면 Dimension 그 다음에 Half Dimension 파워포인트처럼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일 뉴 드로잉으로 들어오죠 A0로 하고요 당연히 ISO니까 삼각법으로 바꿔야겠죠. 일각법이니까요. 삼각법으로 바꾸고, 프론트 뷰하셔가지고, 이쪽 화면에서 정면도를 하나 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회전체니까, 히든 라인이랑 축을 체크하셔가지고, 요런 식으로 표현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요게, 음, 없네? 그러면 신경쓰지 마시구요. 쭉 누르셔가지고, 있죠 클릭, 클릭하면 생깁니다. 그러니까, 뭐한 번만 클릭해도 생기있죠 회전체니까요. 이렇게 드래그하시면 위아래 되죠. 컨트롤 키를 누른 채 하면 한쪽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쪽만. 이런 글씨는 딱딱 붙는다 그랬죠. 쉬프트 키를 누른 채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음. 자그 다음에 치수를 한번 기입해보죠. 요 가져 해보죠. 이 선을 찍고요. 이 선을 찍겠습니다. 그럼 요렇게 들어오죠. 90. 그냥 디멘션입니다 디스턴스, 거리값이죠. 근데 이거는 회전체지 않습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지름기호를 붙여야겠죠. 안 그러면 이게 위에서 봐서 원인지 사각형인지 알 수가 없죠. 자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예, 찍고 찍고 하면서 클릭하지 마시고 우클릭해 보시죠. 다이아메터 실린더라고 보이시죠. 자, 요거 누르면 이렇게 지름이 되는 겁니다. 또는 레이디어스 실린더 하면 반지름이 되겠죠. 네, 절반만 표시 되는 겁니 미니멈 디스턴스 하면 어차피 뭐 선과 선 사이니까 그렇죠? 뭐 디스턴스랑 미니멈 디스턴스랑 이 상황에서는 똑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다이아미트 실린드로 하는 게 제일 낫겠죠 클릭하죠 물론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찍고 찍고 예, 계속 체크되어 있으니까 그냥 클릭만 하면 되겠네요 또 클릭 클릭 이렇게요 아니면 아난 그냥 지름으로 하고 싶은데 그럼 이거 하면 어떻게 될까요 찍고, 찍고, 그냥 한 번만, 이렇게, 클릭, 클릭, 클릭, 클릭. 이게 더 편하죠. 어떻게 보면. 자, 그렇지만 보통 이제, 이렇게, 그냥, 역시 요 가지고 많이 하기 때문에, 요 가지고 설명드리고, 전문적으로 하고 싶으면 요 가지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요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섹션을 쳐보겠습니다. 요거 있죠? 클릭, 따닥, 자 엉뚱한 데 됐나요? 자 이렇게 섹션을 쳤습니다. 자그 다음에 섹션을 하나 더 쳐보죠. 얘가지고 더블클릭 시고요 얘를 더블클릭 한 다음에 요 절반만 남기겠습니다. 그럴때는 뭐한다 그랬죠? 클리핑한다 그랬죠? 저는 요거로 하겠습니다. 두번째 거로 다크형 형태로 요렇게 요렇게 하면 요 부분만 남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치수를 기입해볼까요? 자 그러면 디멘션한다음에 여기서도 얘찍고얘찍고 얘 찍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 어려울 거 없죠. 다이아미트 실린더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어, 절반만 나타나게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럴 때는 할프 디멘션 하시면 돼요. 일단 어, 먼저 찍어야 됩니다. 근데 이 회전축을 먼저 찍고 이 모서리를 찍느냐, 모서리를 먼저 찍고 회전축을 찍느냐, 틀립니다. 회전축을 먼저 찍어보죠. 그 다음에 얘를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할프 디멘션 러면 이렇게 돼버리죠. 할프 디멘션을 키면 이렇게 됩니다. 축을 먼저 찍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어, 얘 같은 경우는 조금 어떻습니까? 어 나는 지름 표시를 하고 싶은데. 모서리를 먼저 찍어볼까요? 모서리를 찍고 이렇게 찍으면 축에 붙어버립니다. 이상하죠? 화살표가. 그러니까 반드시 추, 축을 먼저 찍고 모서리 찍으셔야 돼요. 이렇게90 보이죠? 할프 디멘션 끄면 이렇게 다시 보고될 거고 할프 디멘션하면 이런데 문제는 뭡니까? 어 지름 기호 붙일 수가 없죠.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먼저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하면서 아직 클릭하지 않았습니다. 확정 짓지 않았어요. 하면서 여기서 지름기호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 있고 그렇죠? 없애고싶으면이첫번째거 누르시면 됩니다. 아니면 확정을 지은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누르셔도 상관이 없어요.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그렇죠? 프로 t 티 들어오셔가지고 어차피 치수지 않습니까? 디멘션 텍스트 요 앞입니다. 여기서 이걸 누르셔가지고 앞에다가 추가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해보자. 다시요, 얘 찍고, 얘 찍고, 이렇게 또얘 찍고, 얘 찍고 이렇게 하나 더 해보죠. 이렇게요. 자, 그런 다음에 컨트롤 키로 이세 개를 다 잡은 다음에 한꺼번에... 여기서 이렇게 확정을 지어도 되고요. 아니면 하나만 확정을 지은 다음에 이, 이 속성을 여기다가 적용을 하면 되겠죠. 그럴 때원으로시면 됩니다. 더블클릭 해볼까요? 여기다가 이 속성을 여기다가 이 속성을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아니면 그렇죠. 방법이 야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세 개를 선택한 다음에 한꺼번에 폴 아프리 들어오셔가지고 한꺼번에 디디멘션 어, 어, 텍스트에서 여기서 이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다 맞죠? 이건 여러분이 스스로 한 번씩은 다 이렇게 해도 해보고 저렇게 해도 해보셔야 됩니다 그냥 맨날 관습적으로 어, 딱한 가지 방법을 알지 마시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걸 한번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 찍고 찍으면 이렇게 들어오죠? 그러면 좀더 편하게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한 번씩 찍으셔도 되고 카티아에서는 모든 아이콘들은 어떻습니까? 더블클릭하면 여러 번 작업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따닥 더블클릭한 다음에 얘 찍고 얘 찍고 이렇게요 얘 찍고 얘 찍고 이렇게요 얘 찍고 얘 찍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약간 허려보이죠? 허려보이는 것은 원래 이 모서리가 없는 모서리죠 자 무슨 얘기냐면 하프디면 여기 보시면 이게 이 모서리지 않습니까? 원래 여기에 모서리가 있나요? 없죠? 그렇다 보니까 저게 어, 회색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옵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옵션에 들어오면 어, 뷰인가요? 어, 칼라가 있었는데 어디가 칼라 있는지 모르겠네요. 뷰의 지오메트리인가요? 이 칼라 안 보겠습니다. 아 이거 아닌데요. 어딘가 칼라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칼라 때문에 저렇게 보이는 것뿐입니다. 워낙 옵션이 많아가지고, 헷갈립니다. 컨트롤 타입을 안 볼까요? 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디멘션, 아, 디멘션에 있겠네요. 저 애널라시스 이 디스플레이 모드. 요거 누르시면 요 색깔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근데 이거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나중에 뭐 요거 꺼버리면 된다고 그랬죠. 제가. 애널라시스 이 디스플레이 모드 꺼버리면 검정색으로 보입니다. 이렇게그죠 물론 치수 색깔 다르게 주고 싶으면 선택한 다음에 레이어를 쓰시는지 아니면 빨간색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아이고, 빨간색이 안 바뀌네요. 아, 이건... 거 저거죠? 어, 걸... 치수 색깔이 어디 있나요? 프 t 티 들어가 보자. 그럼 어차피 폰트지 않습니까 어, 폰트에서 폰트인가요? 텍스트인가요? 아, 이게 워낙 종류가 많아지고 가 제가 헷갈립니다. 아, 이게 어디 있었죠? 얘를 꺼버리면 되겠네요 얘를 꺼버리면 그 색깔대로 보이겠네요 아니면 저쪽하고 옵션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색깔이 진단모드가 켜져 있기 때문에 색깔이 표시 안되는데 이걸 꺼버리면 내가 지정한 색깔로 보이겠죠 아니 뭐 그냥 검정색으로 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렇게 됐죠 음.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에 요쪽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좋습니까 어, 여기라면 단위 더블클릭하시고요 이거 가지고 실수 찍고 이렇게 찍으면 되는 겁니다 물론 지름기어 표시해주면 훨씬 더 낫겠죠 그래서 찍고 찍고 우클릭 안됩니다 할프 디멘션 이럴 때 할프 디메이션 면 아주 편리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 선택하고 한꺼번에 이렇게 지름기어 주면 될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런 얘기였고요 음두 번째 한번 보죠 이거 있죠? 컨트롤 키를 이용하는 거이는 무슨 뜻이냐면 자, 요 이제 파일을 한번 열어보죠 도면로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클릭. 만약 이 원하고 원 사이에 치수를 기입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센터하고 센터가 걸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사선을 보이는 이유는 이것, 이게 광, 강제로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가면 마우스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수직, 수평, 사선이 되는 겁니다. 사선이 되려면 이렇게 약간 삐딱하게 가야 되는데 차라리 그러려면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이걸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데 센터부터 센터까지 입니다 물론 우클릭 하셔가지고 여기서 앵커 포인트 바꿔주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가 왼쪽이 1번 2번 3번 근데 오른쪽원 1으로 본다그러면 그렇죠? 여기가 1번 2번 3번이 되는거죠 그래서 제일 바깥 바깥 하고 싶으면 앵커 1이랑 다시 한번 우클릭 하셔가지고 세컨드는 앵커 3이랑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 그랬죠 근데 귀찮죠 좀 여러 번 들어가야 되니까 요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세요 그 다음에 요 점이 있죠 점을, 점을 이렇게 드래가셔가지고 위치를 바꾸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클릭하면 확정이 되는거죠 자 요런 것들도 좀 기억을 해놓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그 다음에 요 글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이 글씨에 대해서 아 치수죠 <웃음> 죄송합니다 자 프로퍼티 한번 돌아보죠 나중에 대해서는 이 치수 속성에 대해서도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디멘션 텍스트 해보시면, 여기 메인 배류가 뭐냐면, 지금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치수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앞에다가, 그렇죠? 쓰는 거죠. 뭐, 어떤 걸치를 쓰시던, 숫자를 쓰시던 상관이 없습니다. 뭐, 파워포인트처럼 b 퍼 f 써볼까요? 그 다음에 after. 위에다가는, 뭐, row, upper. 아래다가는, 음, row 써보죠. apply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아이 오케이. 이렇게 치수가. 글씨가 너무 커가지고요 밖으로 튕겨 나가는 것 뿐입니다. 쉬프트키를 누른 채 하면 이렇게 강제로 칩을 넣으실 수가 있어요. 칫솔 기준에서 앞뒤 위아래다 글씨 쓸때 쓰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또 이런 질문 하시어요 이건 너무 넓은데요. 아 정말 미치겠습니다. <웃음> 이상한 질문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툴의 스탠다드 같이 가지고 건드리셔야 됩니다. 알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미리 관리자 모드로 실행하신 다음에 스탠다드를 다 건드리셔야지 옵션에서 뭐할수 있는 게 있느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죠? 자, 이거는 이중치수를 쓸때 쓰는 겁니다. 여기는 앞에다가 기호를 쓰실 수 있겠죠? 이렇게요. 어플라이 해보시면 기호가 들어오겠죠? 만약에 뭐 공차를 넣고 싶다면 탈러런스에서 여러분이 공차 요 옆에 느낌표 있죠? 이거 누르면 공차 타입이 보입니다. 그러셔가지고 공차를 또 기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뭐 탈러런스 넘버 2로 해볼까요? 여기다가 플러스 0.015 그리고 플러스 0 0 1 5 또는 뭐 마이너스 0 0 1 5 이렇게 써보죠어플라이 해보자. 그럼 공차 들어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디멘션 텍스트에 있죠. 밑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디멘션 스코어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메인 Main, 메인에 대해서만 쓰는 거죠. 어? 자 None 하면 아무도 표시 안 되는데 배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려에 대해서만 어딨죠? 여기가 아 맞죠? All 이건 언제 쓰냐면요. 여러분이 이제 그 폰트에 와보시죠. 어, 폰트네요. 있네. 이거 있죠. 스트라이크 스로우라는지오버라인이지 언드라인 이런거 할때 맞아. 넌스코 하면 아무것도 표시 안되죠. 배려하면 시수에 대해서만 이렇게 표시되는 겁니다. 그리고 올하면 전체에 대해서 다 표시되는 겁니다. 어, 이게 앞에 글씨가 있어서 그런가요? 자 그러면 스트라이크만 해보죠. 스트라이크에 대해서 올오플라인 하면 이렇게 표시되는 겁니다. 자, 배류에 대해서 이렇게 배류에 대해서만 표시되는 거고요. 그넌하면 표시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인데 아, 이거 쓸 일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웃음> 그냥, 그냥 그런 냥그 거다라고만 이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어, 스트라이크라든지스트라이크스로라든지 오브라인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언더라인 여기서 하면 되겠죠그렇 언드라인 지수가 언더라인이안 들어오나요? 스트라이크 아마 저게 옵션이 저렇게 돼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옵션이 있다는 것만 좀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노래 해서서 그래요? 자, 배려에 대해서 이렇게 하죠. 없앴 거냐? 말 거냐? 뭐, 언더라인? 음, 표시할 거냐? 말 거냐? 오브라인은 위속성에 들어와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앞뒤, 위아래, 글씨 쓸수 있다는 것도 좀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걸좀더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어, 프로프티 들어오셔가지고요. 이매니퓰 레이트라고 따로 있습니다. 어디 있죠? 아 죄송합니다. 자 툴의 옵션이에요. 옵션에서 드래프팅 하시면 이매니퓰레이터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있어요. 그래서 오브런 만들 때 또는 수정할 때 지금 우리 둘다 체크해보자. 치수를 만들 때도 수정, 활용하실 수도 있고 이미 치수를 만든 다음에도 수정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블랭킹 그리고 앞에 또는 뒤에 움직이는 거 그죠 지메선 라인 움직이는 거뭐 이것도 하고요. 이것도 다 체크해보죠. 자,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이렇게 뜨는 거죠. 그쵸? 자, 요거를 클릭하셔 가지고 이렇게 앞뒤에다가 다른 글씨를 쓸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요거 클릭하셔 가지고 또는 앞에다가 다른 글씨를 쓸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요. 그렇죠 요렇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요거 잡아 끄셔가지고 움직일 수도 있죠. 컨트롤 키를 누른 채요렇게 하나만 할 수도 있고 요거 것이 아주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채 하나만 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정도, 위에서 삐져나가는 정도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오버런이라는지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죠? 만약에 이거를 치수를 기입하면서도 할수 있다는 얘기죠. 이, 이 찍고, 얘 찍고 하다보면 치수를 기입하면서 이렇게 보이죠? 그렇죠? 기입하면서도 여러분이 컨트롤 키를 이용하셔 가지고 요렇게 조정을 해 놓으실 수 있다. 이렇게 떨어지게끔 하실 수도 있고. 그렇죠? 또는 컨트롤 키 누른 채 앞에 찍으셔 가지고 요렇게 글씨를 쓸 수도 있고, 컨트롤 키 누른 채 뒤에 찍으셔 가지고 요렇게 쓰실 수도 있다. 그렇 컨트롤 키 누른 채 요걸 위치를 잡고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그렇그렇 치수가 너무 작다든지 도면이 너무 작으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선택사항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자 옵션에서 오브라운 이것도 잘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디멘션 프레임 옵션이라는 건뭘 말하냐면 자 보죠 어자 치수를 하나 이 치수 한번 볼까요 이 치수 만약에 프레임을 지고 싶으면 여기서 치시면 됩니다 렉탱글 이렇게요 어? 서클 이렇게 치면 됩니다 이에 대해서도 그렇게 칠 수가 있겠죠 렉탱글 자 프라프티 한번 돌아볼까요 그러면 디메이션 프레임이라고 하십시오 배류만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배류에만 여기 치지는거고요그 다음에 배류하고 공차까지도 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는거고 배류 공차 글씨까지 싹다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요게 바로 디메이션 프레임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거였고요어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예 요겁니다 이 블랭크 백그라운드 아, 요거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시오 조금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이거 가지고 도면을 쳐보죠 정면도 어디있나요 네, 이쪽으로 오죠 어이구 뒤돌아 버렸네요 죄송합니다 다시한번요 쳐가지고 얘 찍고요 얘 돌리고 싶으면 얘가 돌리면 되죠 요렇게요 클릭 자 그런 다음에 프로프티에 들어오셔가지고 히든 라인 뭐 센터 라인 다 표시해 보죠 이렇게 표시되는데 여기다 한번 치수를 기입해 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처럼 자 여기 찍고요뭐 이쯤에 찍어 볼까요 어, 어 그러면 조금 불편하니까 여기서 저는 얘랑 얘랑 한번 찍어 보죠 아이고 다른데 찍혔네요 여기 찍죠 예. 요렇게 한번 치수를 기입해 보겠습니다 클릭 하죠 근데 이게 매니피레이터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좀 불편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옵션에서 저는 매니피레이터를 적절한 선에서 여러분이 쓰시기 바랍니다 요건 빼 버리고요 앞뒤 무브 요거는 꺼버리겠습니다 이런것 때문에 조금 불편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치수를 한번 기입해 보죠 얘 찍고요 얘 찍고 요렇게 클릭했습니다 그러면 치수가 어떻습니까 이게 막 외형 선, 선하고 막 겹쳐있죠 자 이런 거일 때 파라프티 한번 보죠 디멘션 어디 있죠 디멘션일까요 디멘션 텍스트일까요 자이 얘기가 어디 있냐면 텍스트의 텍스트 예, 한번 보겠습니다 요금 내고 자 그러면 너로 하면 너, 너, 너 있죠 너라면 이걸 쓰지 않겠다는 뜻이고요 만약에 어. 에어리어필 있죠 에어리어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아 그러면 해칭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칭을 했습니다 자 더블 클릭한 다음에 피치값을 조금 줄여보죠 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칭하고 글씨하고 막 이렇게 섞여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프라프티에서요 아까 전에 음 텍스트 되습니다 여기를 넌으로 에어리어필로 해보죠 그럼 이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필만 이렇게 갈라지는거죠 근데 이제 LL필앤지오메트리하면 이 지오메트리 외형선 있죠. 요런 선까지도 다 갈라지면 돼요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그러면 이제 어, 보통 이제 이렇게 치수가 이렇게 겹쳐있는 경우도 많고 치수가 어쩔 수 없이 외형선에 이렇게 결쳐있는 거 있을 수밖에 없겠죠. 만약 에 해칭을 했는데 여러분이 이제 글씨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칭을 했는데 여기다가 글씨를 막 써야 돼요. 텍스트를 한번 써볼까요. 여기다가 박해단쓴 다음에요. 어, 엔터치면 오케이고요 컨트롤 엔터치야지 여러 줄을 써실수 있습니다 오케이 하죠 얘를 한번 갖다 놔보자 이렇게 보이죠 쉬프트 키를 누른 채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근데 프로퍼티에서어 텍스에서 이거를 그냥 노릇 맞춰놓으면 이게 겹쳐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에어리얼필로 해야겠죠 그리고 만약 이거를 에어리얼필앤 지오메트리 를 하면 여기다 이런 데 갖다 놔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뒤에 있는 외형들의 하얀색으로 가려진다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겠죠 하얀색으로 가려진다 하얀 천으로 뒤에 가려져서 안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여러가지 옵션을 제가 그때그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할프 디멘션 꼭 기억하시고요 요 컨트롤 키도 잘 활용하시고 글씨 앞뒤에다 뭐 글씨 쓸 일이 있으면 옵션을 변경해 놓고 쓰시든지 아니면 p 라프 디저트를 하셔가지고 글씨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맞죠? 자 기준치수 이렇게 사각형 테두리 치는 것도 어떻게 한다고요? 예이렇 어, 예 찍고 이거 누르면 된다는 얘기죠 블랙탱걸 네. 이렇게요 예수고하습니다